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병태생리학을 공부하게 된 태선생입니다. 네, 태쌤이라고 해도 되고 태선생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이회네요 병태생리학 그쵸? 한번 써볼까요? 병태생리학 그쵸? 이 병태생리학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간단하지 않을까? 병이라는 게 질환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태라는 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생김새죠. 병의 생김새예요 생리학이라는 것은 기능이잖아요 병의 생김새에 따라서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부하는 학문 그러니까 의학이고 생리학은 생물학이니까 의학과 생물학의 만남 그게 뭐다? 병태생리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환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서 로직 피지 알러지 혹은 패소, 피지알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패소라는 말 자체가 많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많이 아픈 기능 한마디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형태 모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다양하겠죠. 왜냐하면 질환이 매우 다양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일단은, 일단은 질환이라는 게저 조금 흥분했어요. 첫 시간이라 질환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 속의 형태가 변화하는 거잖아요. 몸 속의 형태가 저절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가 침입을 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병원체라고 하는 거예요. 병의 근원이 되는 그 체, 체를 이제 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패소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패소젠, 병원체를 패소젠이라고 한단 말이죠. 병원체는 다양하죠 뭐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기생충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질환의 모양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를 바꿔서 여러 가지 질환을 발생시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유지카척 하려니까 되게 어렵네 <웃음>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모양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하자?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역. 여기 전염병이에요. 면이 면제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병을 면제시켜주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고, 걔네들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런 거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역병이라는 게 전하! 지금 역병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어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해. 사극에서.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시간이라 조금 감정 좀 섞고 봤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면역 체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원체를 죽여야 돼요. 그죠? 죽인다는 말이 조금 잔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뭐 물어 뜯든 예, 아니면 뜯어 죽이든 예, 녹여 죽이든 잡아먹든 자폭을 하든 예,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면역체결을 공부할 때 병원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거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지 코로나 박테리아에 감염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런 것부터 공부를 한다는 라 거예요 왜? 병태생리학의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환의 모양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다 공부하고 다 알긴 힘들지만 그 원인은 알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는 박테리아는 죽이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